내가 먹은 만큼 잃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타인의 아픔을 아파하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고 배우며 와신 상담하는 것이 투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40대 남성입이다. 최근에 주식 실패담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이제 잘 살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제 사연도 한번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18년 되었고 자녀는 딸 하나 있습니다. 20대 후반에 결혼을 했고 나름대로 부족하지도 않을 만큼 잘 살았습니다. 지금의 아내도 20대 후반에 아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지요. 서로 결혼 상대자로 소개로 만난 거라 소개받은 자리에서 서로가 호감이 있었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데이트도 하게 되었습니다. 몇 번의 만남 후에 본격적으로 사귀자고 했고 그렇게 연애를 하고 6개월 후 내가 청혼을 하였고 그렇게 결혼을 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저는 처음 소개받는 날부터 아내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상당한 미인이었고, 대학도 나름 괜찮은데 나왔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녔고요. 저도 못난 편은 아니었고, 연봉도 꽤 괜찮은 대기업 사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환상의 커플이라 축하해 주었습니다. 소개해준 사람도 잘 어울릴 것 같다며 소개해준 것이었죠. 그렇게 결혼을 하였고, 행복한 신혼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인가 장모님께서 주식을 사셨다길래, 저도 그 주식에 관심을 두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전에 주식하면 다 망하는 거라 생각하여 주식은 보지도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호기심이 발동했는지 저도 그만 증권계좌를 개설하였고 장모님이 사신 주식을 저도 사게 되었습니다 딱 만원 하길래 마침 적금 탄 3천만원으로 3천주 사서 후듯이 들려 있었는데 그날 이후로 계속 내려가더군요 설마 회사가 망하겠어 속으로 위로하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물론 사랑하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비밀로 했었죠. 그날 이후부터 가끔 시세를 보았는데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결론은 손실이 천만원 보고 천만원만 건지고 다시는 주식 안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주식시장을 떠났습니다. 이야기는 이제부터입니다. 친구 중 한놈이 금융권에 있는데 친구와 소주를 한잔하면서 어떻게 하다보니 주식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사람의 소스로 얼마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솔깃하더군요. 은행에 있는 놈이라 확실하겠다 싶어 매달렸죠. 나도 좀 가르쳐달라고요. 그래서 천만원에 조금 보태서 친구가 알려준 주식을 2,100원 대에 5,000주를 샀습니다. 친구가 4,500원쯤 되면 팔라고 그러더군요. 기분째 집디다. 그때는요. 에 바로 이거구나 싶었습니다. 이제 돈 많이 벌어 저번에 본 손실도 복구하고 직장생활도 때려치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20만원인가 수수료조로 주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때 아마 그 친구와 아는 사람이 세력이었던 모양입니다. 아무튼 그때 꽤 짭짤하게 먹었습니다. 이제 인생 탄탄대로다 속으로 생각했었죠. 친구가 또 종목을 알려줍니다. 지금은 상장 폐지된 종목입니다. 아무튼 2천만원어치를 샀습니다. 근데 계속 내리더군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약한달 동안 거래 정지가 되었습니다. 상패되는 줄 알았죠. 제 친구가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세력이 50억 원어친가 들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한달 동안 키마르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한달 후. 거래가 재개되자 말자 7일인가 상을 치더군요. 땀을 조금 넘게 먹었죠. 살맛나대요. 그 주식 그렇게 급등 후 대량 거래와 함께 급락이 몇 주에 있은 후 다시 사라고 하더군요. 조금 더 먹자고. 그래서 3천만 원 다시 샀습니다. 다시 대량 거래와 함께 조금 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부터 계속 내립니다. 친구에게 전화했습니다. 계속 내리는데 팔아야겠다고 했더니 친구가 들고 있으라고 하더군요. 그쪽 세력 쪽에서 연락이 왔다고요. 그래서 그냥 들고 있었죠. 그런데 계속 빠져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 팔았습니다. 1 2 3 0인가 겨우 들고 나왔죠. 환장하겠대요. 그러던 와중에 직장 선배가 내가 주식하는 걸 알고는 계좌를 좀 빌려달라고 하더군요. 자기형이 주식을 사는데 같이 산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있는 친구가 큰손이 들고 있는 계좌를 안다고 그러면서요. 그래서 적금 깨서 딱이 천만원 만들어 저도 같이 샀습니다. 3일 만에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상한가에 사자마자 하한가로 꼬그러지더군요 인생이 허무하더군요. 아무도 원망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자신이 미울 수밖에요. 그러던 와중에 제가 한 종목 골라서 펀드 두개 끼어 2500인가 마련하여 액면 분할 예정인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여 800인가를 벌었습니다. 아내가 아니까 드는구나. 이제 남의 말은 안 믿어야지 다짐을 하던 중에 상패 맞아봤습니다. 또 허무하대요. 그 친구와는 연락이 뜸하다가 연락이 와서는 미래스 지점장이 추천하는 종목이라고 믿고 살습니다 6,000원인가에 사서 1,800원인가에 팔았습니다. 이렇게 결혼하고 직장생활하면서 모은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집사람도 직장생활을 하는데 우리는 돈관리를 따로하여 그때까지 와이프는 이렇게 많은 돈을 잃은 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만원 정도 잃은 걸로 얘기했습니다. 한 1억 정도 날렸습니다. 담배도 엄청 피웠는데 몸도 마음도 지쳐서 오직 딸내미 얼굴만 보며 희망을 키웠습니다. 열심히 살아야지 직장은 안 잘렸으니까 월급 타면 다시 모아야지 다시는 주식하지 말아야지 했습니다 세상이 다 미웠습니다 반성도 많이 하고 이때 옆 직장에 아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와 자주 만나 서로 하소연도 하고 힘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친구도 주식으로 엄청 날려더군요 이 친구 막판에 몇천 싹싹 끌어모아 몰빵하더니만 상패 맞았습니다 그 이후로 주식은 접었다고 하더군요 한동안 연락이 없다가 금융권의 친구가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진짜 확실하다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보기로 하였습니다. 나란 놈도 참 바보지요. 또 믿다니. 자원개발주 한창일 때그 친구가 직접 우주백에 확인까지 하러 갔다 왔다더군요 귀사광산인가 뭔가. 마지막으로 보험, 적금까지 닫게요. 2천만원 마련하여 몰빵하였다가 결국에 천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제 잘못이겠죠. 이제 연락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죽이고 싶었습니다. 너무 많이 맞아보니 면역이 생긴 건가 무덤덤하더군요. 대신 오기가 생기더군요. 마지막 돈이라 생각하고 천만원으로 바닥에 있는 우량주 위주로 투자하여 현재 천삼백만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분들이야 없으시겠지만 작전조런지 주위의 소문에 혹하여 키 같은 돈을 날리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열심히 노력하고 욕심 안 부리고 우량주로 건전한 투자를 하여 꼭번전하여 성공담을 쓰고 싶네요. 건강을 잃으면 모두 잃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개미투자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십시오.